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26화 어떻게 보셨나요?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주애라는 뭐든지 할수 있는 만능 인물이고 이 작품에서 cctv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깐 몇차 동안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청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일까 봐 조금 걱정입니다. 주애라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항상 만능인 주애라와 심부름센터 아저씨의 조합으로 요리조리 피해갈 텐데요. 주에라와 심부름센터 아저씨는 대기업 인사팀을 해킹할 수준이면 둘이서 회사를 차리면 떼돈을 벌수 있을 것 같은데요. 26화에 대한 아쉬움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격적인 리뷰와 27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화에서 포인트는 첫태양이 주에라를 찾았다는 것이었죠. 첫태양은 정말 착하고 좋은 인물이지만 은근히 고구마 캐릭이라서 그동안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번화 초반에도 서태양은 주애라를 만났었지만 주애라가 계속 잡아떼자 대충 넘어갈 뻔했는데요. 다행히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그토록 원했었던 주애라를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정겨울도 그렇고 서태양도 그렇고 이 작품에서 착한 인물들이 다시는 욕을 안 먹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멋진 활약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주애라는 당연히 서태양에게 더 이상 본인을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잊을 수 있다면 다 지워버리고 싶고 숨겼으면 하는 그런 어두운 과거를 서태양이 들춰낼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착한 등장인물들이 안 좋았던 과거를 들춰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면 그냥 더 이상 캐지 말고 놔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주에라 같은 아주 더러운 쓰레기 악당들은 본인이 저지른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하기에 얼른 과거를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태양은 주애라가 그런 나쁜 인간인 줄은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는 주애라가 현재 방송에도 나오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화에서 서태양은 창고에서 오세연의 사진과 함께 주애라의 인사기록 카드를 확인했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억울함을 밝히다가 죽은 누나 오세연의 사망에 혹시나 주에라가 관여된 건 아닌지 확인할 것입니다. 우선 주에라는 오세연을 모른다고 했었기 때문에 서태양은 주에라 가 거짓말을 한 것을 확인했죠. 26화 마지막에서 서태양은 주에라를 만나며 끝이 났는데요. 이두 사람의 만남을 정겨울이 확인했습니다. 정겨울은 서태양이 주에라를 왜 만났는지 캐볼텐데요. 주에라가 정겨울과 있을 때 서태양에게 전화가 오자 핸드폰을 떨어뜨렸던 장면이 있었기에 정겨울은 주애라를 당황하게 만든 인물이 서태양이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있을 27화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주애라는 서태양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본인을 찾아오지 말라고 하죠. 서태양은 주애라에게 오세연에 대해 몰랐다는 거짓말을 왜 했는지 따지겠죠. 정겨울은 주애라가 죽은 오세연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상태였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서태양이 주애라를 오세연 관련으로 쫓고 있음에 옆에서 지켜보며 서포트 해주면 될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겨울은 이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서태양을 yj그룹에 입사시키면 주애라의 악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실행에 옮길 텐데요. 하지만 전과도 있고 대기업 입사가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7화에서 남지석은 길을 잃고 울던 정겨울의 딸인 남소희를잘 보호해 줍니다. 이때 남지석에게 사고가 날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오는데요. 그 순간에 서태양이 남지석을 구해줍니다. 남지석은 고마움에 서태양을 집으로 초대하죠. 남만중은 아들 남지석을 구해준 서태양에게 감사 표시를 합니다. 남만중은 서태양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죠. 착한 서태양은 처음에는 거절할 것입니다. 남만중은 나중에라도 받고 싶은 것이 생기면 말하라고 하면서 서태양을 보고 흡족해합니다. 서태양은 선물 생각이 없었는데 이때 오세린의 모습을 한 정겨울이 서태양에게 오빠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좋겠다고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서태양은 그 말을 듣고는 주애라와 같이 일한다면 오세연 누나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서태양은 남만중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선물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남만중은 당연히 되고 말고라며 뭐가 갖고 싶은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서태양은 남만중에게 YJ 그룹에 입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남만중은 흔쾌히 들어주죠. 남만중은 아들 남현석에게 서태양씨 내일부터 바로 출근할 수 있게 해놔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태양은 yj그룹에 입사해서 정겨울과 정영준과 함께 주에라의 더러운 악행에 대해 함께 파헤치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서태양이 주에라의 범행을 들촌내서 오세연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서태양과 정겨울 그리고 정영준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주에라의 숨겨진 범행을 밝히길 원하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